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끝없는 외로움은 나를 지치게 만들었죠 그럼 내게 찾아온 아름다운 그대여 그대는 내 마음에 새로운 길을 보여줬죠 오늘도 그대 내게 소중합니다 진실한 사랑 안부해줘 사랑을 시작하던 시절 항상 내 곁에 있어줘 조금도 변함 없이 어려운 순간마다 내게 힘을 이 시각